아 혹시 내, 내 기준이 뭐지? 4초 걸려 4초! 야, 4초.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1분 7초 챌린지 원우의 1분 7초 제가 웃음을 참아야 되는 미션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제 판을 깔아주면 너무 잘 웃어가지고 약 짐적이 거든요 제가 지금 살짝 멤버들을 얼굴만 봐도 웃기긴 한데 이거 이제 네. 스타트 누르면 바로 시작하거든요. 네네 맞아요. 이제 바로 시작할 거예요. 준비 다 됐나요? 준비 됐어? 아뭐 준비해 가지 아니에요, 저 진짜 사람 잘 웃기 때. 오형이 디노한테 진짜 많이 터지거든요. 네. 웃기라 그래요? 잠깐만, 나도 지금 마인드 컨트롤이 좀. 그래요. 그래? 끝났어요. 아 혹시 내내 기준이 뭐지? 내나 소리 내면 탈락인가? 어. 요 그냥. 아알 거. 아, 아, 아 푸다. 그냥 목표를 유지해야 돼요. 무표정 유지해야 돼 아, 그러니까 아, 입꼬리, 입꼬리, 아. 아, 입꼬리! 입꼬리 올라가는 가능해! 입꼬리. 하는데? 소리 내면 안 돼! 음, 안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참 이렇게 있다가 갈게요! 어. 준비! 시작! 초특끼게야 놀자! 초특끼게야 놀자! 야 놀자! 내가 끝난다고 했지! 4초 볼 4초! 어깨 yeah. 정 나 진짜 내가 내가 누릴게 내가 누릴게 자. 시작해? 준비. 시작! 어제는 아, MBC가 어느 멋진 날 해서 이제 이거 같이 했었는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약간 소름좀 이상했다. 어, 야, 그래서 진행 중이야 어. 지금. 어. 아, 거시... 아, 뭐, 도겸이는 어떤 형이야? 도겸이 형은... 넌 뭐냐? 아, 어떻게 해야 되냐 에이, 진짜. 어. 도겸이야, 도겸아 저기 도겸, 봐 봐. 저기 봐. 하나, 둘, 셋. 음. 아 이거 아, 왕마해 왕마해 왕마해 왕마 아 이거 해가 이거, 이거 감흥이 왔어 지금 며칠째 아, 내가 하지, 몇초 옛날에 피부과에 갔어 얼마 안남았어 <웃음> 피부과에 갔는데 내 모습이 너무한 아, 거야 아 이러면 뭐. 아, 아, 어떻게 할까 이런 거몇몇 한참 한참 아속야간신성공 했어 와 오케이 와1 0원 원우 형 3초 걸려서 같이 웃는데 <웃음> 네, 아, 원우의 웃음참기 챌린지는 다음번에 <웃음> 다시 도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, 네, 네,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웃기다 이독이 형와야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놀자 진짜 미칠 <웃음> 것 같아 <웃음> 어, <웃음> 네.